좋아, 느낌 좋은데. 아, 힘이 솟구친다. 아, 죽일 거다. 그 녀석들을 죽일 거야. <웃음> 더줘더 더 달라고 <웃음> 난 자유다 난 아민내 병원에서 이런 걸 만지다니 미치광이들 같으니 억제됐어? 아니, 이미 늦은 것 같군 하연 여기! 이 사람 뭔가 이상해! 그만. 왜 이런 일이? 제미가 죽었다. 우린 분명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째서? 지리팔의 붕괴가 몹시 충격적이었던 터라 다른 환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만 생각을 멈춰 진정해. 어째서? 아, 과장님, 괜찮습니까? 다음번엔 폭주하는 변이체 족쇄로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방금 당신 족쇄에 반응이 있었어? 수감자한테 그러는 것처럼? 그런가? 앤한테 가서 전에 수술은 실패야. 족쇄는 수감자에게만 효력이 있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아내야겠다. 잠깐 정신 좀 차리고 올게. 다음 수술을 준비하도록 하지. 당신도 가서 좀 쉬어. 내 생각이 틀렸어. 변이는 당신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어 그렇구나 구원병원이 공격을 받은 게 바로 그녀 때문이었군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수감자인지 아닌지 난 신경 안써 누군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구원병원의 문 앞에 쓰러져 있다면 안으로 들여 치료를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지. 당신이 그녀를 조사하거나 체포해도 좋아. 신세 감는삶 질게. 하지만 그녀가 깨어난 다음의 일이야. 누군가가 치료를 방해하는 건 용납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 적으로 생각한 데에는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남자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지? <웃음> 숨길 필요 없는데 어차피 그놈들이 하는 말이 결국 똑같지 내가 알려줄게 이번 변이는 수감자랑 아무 상관없어 지금까지도 변이가 어디서 온 건지 아무도 몰라 이미 몇년 전부터 변이는 신디케이트에 만연했어 변이 결정, 액체고 성분은 불명 인체에 주입하면 즉각 변이를 불러일으켜 이변을 가속하지 이게 갱단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지 이것 때문에 크게 싸울 정도로 말이야 변이의 이변이 힘을 가져다 주니까 갱단이 가장 갈망하는 거거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 관리국에서 탈출한 수감자가 무슨 유산을 갖고 다닌다고 변이를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더러운 파리마냥 구원 병원 문 앞에 모여든 거고 나? 난 의사다 갱단이 아니야 난힘 같은 것에 흥미 없어 난 그저 변이가 완전히 사라지면 돼 나는 이 괴상한 곳에서 하루에 십수개의 목숨을 구해 그들에게 새로운 손발을 주고 똑바로 몸을 일으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지 하지만 내가 준 손과 발 때문에 그들은 사륙에 더욱 열광하게 되었어 내가 구한 사람이 내 병원에 들어와 사람을 죽였지 부상과 질병은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지만 변이는 그들의 마음을 비틀어놓고 괴물같은 힘을 얻게 해줘 폭행을 부추기고 수많은 비극을 만들었지 어찌나 가증스러운지 난 이런 것에 결코 지지 않아 의사로서 꼭 사라지게 할 거야 당신은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군 맞아, 우리의 힘은 변이에서 온다 심지어는 일반 변이체보다도 훨씬 강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원했다고는 할수 없지 따라와, 때마침 당신 눈으로 볼수 있겠군 수감자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말이야 안정제 투여해요, 빨리! M 수치, 1632, 1637. 제발, 멈춰. 원래는. 제 손잡고 심호흡해요 제말 들어요 정신 차려요 끌려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악몽일 뿐이에요 가짜라고요 정신 차려요 저 여기 있어요 당신 손잡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눈 떼지 마 미노스의 극장 당신도 반드시 변이를 이해하고 수감자의 말로를 알아야 해 변이의 본질은 힘과 이변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폭주에 있어 정상인이라면 M 수치가 200 이상이 되는 변이를 감당하지 못해 감염자의 98.4%는 정신이 붕괴되어 힘만 남은 텅빈 괴물로 변하고 말아 그게 바로 괴변체지 하지만 수감자는 발견된 그 순간에도 최저 M 수치가 600을 넘더군 이유는 알수 없어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큰 변이를 감당하면서도 멘탈을 그대로 유지해서 인간의 형태를 유지했어 심지어는 그 덕분에 더 강한 힘을 얻기도 했지 그렇다고 저들이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일단 자극을 받으면 변이는 심해져 더 강한 힘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두려움, 슬픔, 절망, 편집증, 광기를 가져다 주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도 모든 변이 감염자들처럼 붕괴를 향해 갈 거야 붕괴에 임박한 변이 감염자가 가져오는 정신적 오염이 변이를 확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야 한계점에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존재는 집단적 공포와 광기를 유발해 재해를 더욱 증폭시키지 이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해 수감자 여부와도 관계없고 이게 바로 붕괴의 전조야 이미 한계에 다다랐군 난 못해 변이는 호전될 수가 없어 게다가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어 심장 외벽에 보험용으로 원격 조종 캡슐이 부착되어 있었어 그 안에는 변이 결정 액체가 들어있었고 신호가 들어오거나 누군가가 장치를 해제하려고 하면 바로 캡슐이 녹아 지금 상태를 봐서는 한순간에 궤변체로 바뀔 수 있는 용량이야 몰라, 과거 케이스를 보면 저 상태는 최대 6시간까지 지속되었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3일을 버텼지 구원 병원에 들어와서도 이런 상황은 여러 번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매번 버티고 또 버텨냈어 괴물로 타락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 당신이 브랜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 적이나 괴물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지. 나나라, 당신도 나처럼 그를 구하고 싶었지. 난 이제 이래야 해. 남은 질문은 당신이 직접 물어봐. 이 아이가 이번에도 깨어날 수 있다면 말이야. 안됩니다, 국장님. 그녀의 변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국장님이라도 감당 못합니다 이제 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환자가 아직 포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의사든 환자든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바로 구원병원이에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잃은 사람이라면 절대 견딜 수 없었을 시련이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버텨냈죠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죠? 거기에 소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보고 싶죠?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분명 나을 거예요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이번엔 제가 꼭 살려줄게요 병원이 습격당했습니다! 갱단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하러 온 건가, 국장? 원장님은 저 멍청한 갱단놈들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곧 불같이 화를 냈을 거야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애니군, 무슨 일이지? 변이체들과 그 아이, 더는 자극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들을 지하실로 피신시킬 테니 새로운 부상자가 생기면 그때그때 그때 보내주세요 여긴 선생님께 맡길게요 모두를,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주세요 어 안심해 나 엄청 차분해 게다가 미노스의 국장까지 여기 있는데 저 녀석들을 상대하기엔 충분하지 당신이 먼저 우리 편으로 돌아서 줄 줄은 몰랐네 상대는 어쩌면 당신을 구해줄 동료일지도 모르는데 그래. 그럼 당신의 활약을 기대할게. 이 녀석들 별로 강하지는 않은데 진짜 끝이 없네. 시간을 끄는 거야. 국장이라면 내 의도를 알아차릴 줄 알았다. 왜로 와서 국장? 내가 방금 똑똑히 봤어. 당신들 한편이 되어 싸우고 있더군. 역시 국장이네. 그 강철 아이언에게 신임을 얻다니. 용의자 아래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가진 유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냈어? 정말인가? 그녀는 지금 어디 있지? 데리고 나와. 이제 우린 목적 달성이야. 아, 맞다. 지금 기회를 틈타 그 두수 감자도 가두면 되겠군. 그럼 구원병원도 완전히 끝장이지. 국장 움직여. 내가 기회를 만들어줬잖아. 하지만 안심의 국장 이미 나한테 얻어맞고 도망간 녀석이야 당신한테 절대로 손못대 나는 치안국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파견된 거야 지나친 불신은 당신들 부서간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 흠, 아쉽군 난 관리국에서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을 합쳐 구원병원의 두 골칫덩어리를 해결해보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뜻밖이로군 당신은 이렇게나 강력한 족쇄를 가졌고 수감자들을 복종하게 할수 있어 또 그들의 힘은 전부 당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난 그런 당신을 보며 처음으로 동료라는 존재를 갈망했어 우리가 협력하면, 유산이 뭐야? 여기에 있는 모든 수감자, 신디케이트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고 <웃음> 하하하하, 긴 사실 우리 둘이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그러니 나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둘 수밖에 국장님, 매복 중인 자들이 있습니다 겸사겸사에서 하는 말인데 내게도 당신이 짐작하지 못한 점이 있어 난 당신보다 사람을 더잘 이용하지 모든 장기말이 최대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녀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스스로 구원병원 문간으로 기어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 구원병원의 지하실을 돌기 위해 많은 방법을 생각했지만 모두, 리스크가 너무 컸어 변이차들과 그 아이, 더는 자격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들을 지하실로 피신시킬 테니 난 그들을 잘 알아 구원병원이 하려는 게 뭔지 어떻게 할 건지도 똑똑히 알고 있지 매스꺼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당신이 나를 도와 구원병원의 그 많은 전력을 없애버리고 시간을 벌어줬잖아 이제 설령 강철의 아이언이라고 해도 발을 빼기엔 너무 늦었다 만약 벌써 죽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호텔! 이 자식들 전부 변이체! 힘을 위해서 자신의부하들을 스스로 변이되게한 거야? 그렇다!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었다 당신은 날 막을 수 없어